부터 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벌제 네. 막내아들이 올해 최고 시청률을 찍었대요. 우영우를 넘어섰대요. 야, 네. 오늘 나온 소식이고요, 요거는. 네. 역대 뭐 올해 2022년 최고 시청률의 드라마가 됐다라는 소식을 일단 먼저 전해 드리고이 네.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JTBC 드라마 중에 당연히 첫 방송 기준으로 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었고요. 지금 뭐 여러분도 피부로 느껴지시죠? 어느 정도. 이게 으흠. 인기가 있구나라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일단 얘기가 많이 되니까요, 여기서. 음. 첫 방송 시청률이 전국 6.1%, 수도권 6.7%였대요. 요즘 보기 힘든데, 이런 네. 거. 어. 5%만 넘어가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6%니까. 그렇죠. 첫 방송부터. 제가 제일 처음 음. 봤던 웹소설 중에 하나인데 네. 되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서 드라마화가 음. 됐잖아요. 음. 처음에 그래서 이게 그건가 싶을 정도로 오랜 음. 텀이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 첫 방송 시청률뿐만 아니라 웹소설 매출도 대박이 났어요. 음흠. 그러니까 웹툰화 이후로 거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던 화산귀환을 이겼습니다. 화산귀환 이긴 건 솔직히 뉴스죠. 네, 화산귀환은 주 7일 연재였어요 원래. 거의 거의 1위의 붙박이였는데 네. 네. 근데 이 꺾였습니다. 음. 그리고 어, 웹소설 원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실제로 매출도 두달 만에 230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230배요? 네. 230배라고? 230배. 매출이요? 매출이요. 230배. 네. 그러니까 9월 28일에 웹툰이 약간 마중물 역할을 했었어요. 음. 웹툰이 먼저 올라오면서 어, 드라마 공개보다 두달 앞선 거죠. 그랬는데 웹툰이 공개된 첫 열흘간 음. 웹소설 합산 매출이 네, 이전 네. 열흘이랑 비교했을 때 34배 늘었다 고 합니다. 한동안 네. 드라마 화가 원작 웹툰의 매출에 그렇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시기가 좀 지나갔었거든요 음. 초반 초반 말고 최근 몇년 동안에는 뭐 넷플릭스에 떠도 원작이 갑자기 막확 뛰고 이런게 좀좀 미진했어요 음. 근데 오랜만에 화끈한 숫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웹소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재가 끝난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네네. 연재 시작으로 치면 5년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된 작품이라도 좋은 전략, 좋은 IP 확장이 있으면 부활할 수 있다. 음. 이렇게 IP 활용 전략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IP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이런 거죠. 네. 네. 오래됐더라도 잘 만들면 된다. 네. 음. 사실은 그 동료 작가. 그러니까... 작가님들은 약간 그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가질 만한 뉴스에요 음. 아, 배,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부럽다 이런 분도 <웃음> 계실 거고 또 약간 준비 중이신 분들은 희망거고 저렇게 음. 돼야지 그쵸. 근데 여러분 그냥 이런 업계 뉴스가 있으면 아, 요즘에 이런 게 가능하구나 수치로 음. 나왔구나 그래서 좀 힘을, 힘을 얻는 그런 용도로 쓰시길 음. 권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작품이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게 아니다 음. 라는 거죠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그렇죠. 연재에 들어가고 대중을 만나는 순간부터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다. 네네네. 거. 그리고 드라마화, OTT화, 뭐 영상화 되게 어려운 소재니까 라고 스스로 자주 하는 것도 이제 의미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아, 요거는 영상화 어렵지? 싶은 그런 작품들도막 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너무 영상화만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쓰면 오히려 그래서 더 매력이 없습니다. 음. 그냥 만화로 대박날 거, 웹소설로 음. 대박날 거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맞아요. 아.